여러분이 이 개념만 잘 파악을 하시고 성공을 하신다면 월천이 어려운 일이 절대 절대 아니고요 며칠 만에 수익을 내게 할수 있는 그런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문의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기업, 방송국, 여기에서 외주를 정말 많이 구해요 그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진짜 많이 줄여주거든요 다 유튜브에서 그냥 배웠던 거였거든요 이게 된다고 수익 창출이 바로바로 되기 바로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찍었던 회사 독립 프로젝트의 다음 편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따라만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초보적인 단계의 테크를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부수익, 엔잡 이런 파이프라인 관련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좀 간단하게 OT 같은 느낌으로 되게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어떻게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DM으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몇명 계시거든요 정말 흔한 얘기겠지만 진짜 실행이 반이고 무조건 시도하면 정말 100%의 확률로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번 영상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프리랜서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기까지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탑이 돼가지고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좀 어중간한 재능을 수익 창출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고 이거를 좀 고도화해가면서 단가를 올린 다음에 절대적으로 그 수익원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수익원을 알아보고 도전해보고 수익 창출에 성공한 다음에 같은 단계 단가를 올리고 안정화를 시키고 또 다른 걸 찾고 그세네개의 액수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한 달마다 큰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회사를 졸업을 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이 이 개념만 잘 파악을 하시고 성공을 하신다면 월천 버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 거왜 어떤 걸로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처음에 회사를 다닌 때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특출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어떤 한 분야에 정말 탑 정말 미친 재능 이런 게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파이프라인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편집 외주나 마케팅, 뭐 브랜딩 이런 걸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던 건데 만약에 내가 네일샵을 다니는 네일아티스트다 라고 하시면 은 퇴근하고 와서 네일티브를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도 되고요 네일아트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 수익원에서 여러 가지 부 수익원을 창출을 시켜서 수익을 한 달에 두 배, 세 배로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에서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SNS를 활용하는 거예요. 조금 내성적이신 분들은 좀 거부감이 많으실 거라는 걸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것도 공개하기 싫어하고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반종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저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미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내가 홍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왜 성공하기 어려웠냐면 이만큼의 내가 재능이 있어도 어떤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그런 도구 같은 게 방송국, 신문, 뭐 언론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픽 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블로그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전국에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리점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조금의 수치심을 이겨내면 은 정말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SNS를 활용하는 거를 너무 어 나는 절대 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얼굴을 다 공개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네일 아티스트다 라고 하시면 은 그냥 손만 올려도 되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에는 얼굴 노출이 진짜 필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성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그 SNS 채널의 브랜딩을 잘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의 그 정도의 채널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뭐 내일 말고도 만약에 제가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가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친구들 사주를 잘 봐줘요. 그러면 은 네이버 블로그에 사주 블로그를 개설해서 트래핑량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연예인들 사주를 이렇게 쓴다든지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잘 맞고 사람들이 봤을 때이 어, 사람 진짜 진짜 잘 맞추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유명세를 계기로 뭐쿠몽이나숨고 같은데 뭐 사주 받으립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어떤 한 채널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얻으면 그걸 바로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온 거기 때문에 SNS 활용은 정말 내가 이 프리랜서 소득의 단가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그냥 내 개인 인스타그램 채널에 자기가 프리랜서로 하는 모든 일을 열심히 홍보랑 하세요 일을 주세요 저는 막 이걸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외주 편집을 하나 두개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작업한 건들을 다 올리지도 않았고 그냥 스토리에 내가 열심히 편집을 했으니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걸막 올렸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올리면 은 얼굴만 알고 막 팔만 되어있던 분들도 그분들의 지인이 편집자를 구하는데 어, 하영님이 혹시 해주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건너 건너서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많은 편도 아니고 인맥이 많은 편 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건너 건너서 친구들이 주는 일, 친구의 친구들이 주는 일 이런 걸로 고정적인 클라이언트를 정말 많이 만든 케이스라서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SNS에 홍보하시는 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정말 수익 빵원에서 바로 며칠 만에 수익을 내게 할수 있는 그런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발견해낸 그런 법칙도 아니고 저도 이제 자청이라는 정말 유명하신 유튜버 분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거든요. 딱 간략하게 말하면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내가 구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만 다녀보시고 그러니까 외주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은 막연하게 이런 편견이 있으실 거요 같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 정말 전문가고 박사처럼 막 알아야 이거를 팔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가 이만큼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만큼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도 구매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요즘 은 프리랜서 플랫폼이 진짜 진짜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것만 해도 크몽 승고 라우드 소싱 이런 재능 마켓 플랫폼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저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서 크몽 위주로 활동을 했는데 정말 쉬워요 물론 카테고리별로 다를 수 있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자격증이나 뭐 전문가 인증을 할게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바로 승인이 되는 구조였어요 이 크몽 자체가 전문가들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저 같은 사람도 되게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됐던 걸 보면 아마추어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을 해고 실제로 크몽에 등록했던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도 바로 판매분 경험 1도 없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카테고리들이 좀 포화상태가 된 것도 많아요. 그 카테고리 같은 거를 이렇게 세세히 보시면 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분야들이 진짜 있어요. 보면 1페이지에서 한 3페이지, 4페이지까지밖에 전문가들이 입점되지 않은 카테고리를 노리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정말 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원래 재능 진짜 많고 경력 많아 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단가를 맞추시면 되겠지만 나는 아직 경력도 없고 포폴도 없고 나도 그냥 배우는 건데 그냥 한번 올려본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싸게 올려서 리뷰를 쌓는 거죠 그렇게 리뷰를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는 크몽 내부에 광고를 태울 수 있는 광고 상품이 있어요 이게 어디 이렇게 외부 채널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 그 크몽에 접속해서 그 카테고리에 접속했을 때 나의 상품을 이렇게 상단에 올려주는 광고인데 이게 솔직히 다른 플랫폼 광고보다 단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정말 경쟁이 치열한 곳은 제일 위에 상단에 올리는데 일주일에 100만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일주일에 1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태웠는데 되게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정말 그 광고를 올리자마자 문의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건의 작업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실력도 진짜 많이 늘었고 어느 정도 고객을 상대하는 거나 저의 이제 판매 시스템도 많이 구축을 했었고요. 그걸 한6 6개월 정도 하다가 아 이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좀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높였어요. 저는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도 그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리뷰가 좋고 포트폴리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 있고 이제 그 크몽에서 만났던 브랜드 관계자들 기업 고객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거의 반고정 형태로 저한테 다다리 외주를 주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 투자를 해도 회사 다니던 때 월급 정도를 벌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제 다른 수익원을 찾아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조금씩 저의 월소득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크몽이 생각보다 트래킹양이 엄청 나고요. 기업, 방송국 엄청 엄청 큰 회사들이 여기에서 외주를 정말 많이 구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 나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팔아봐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쉬운 방법이 그냥 내가 팔려고 하는 그카테 카테고리에 제일 제일 판매량이 높은 업체 있죠 거기에서 하나 사보시면 돼요 어떻게 고객 응대를 하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주는지 이런 거를 내가 모든 과정을 소비자인 상태에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 가지고 똑같게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 나만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쪽이 아니어도 크몽이나 숭고 이런데 정말 별의별 걸다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무엇이든 판매를 해보기 이 방법이 진짜 다입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다른 분야들은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두 번째는 영상 편집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운이 좋았다고 볼수 있는 게 제가 원래 영상 편집을 할줄 알았고 광고 회사 다니고 뭐 에디터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할 생각도 못하다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시는 어떤 피디님이 편집자를 엄청 급하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디자인 관련 일이 되게 되게 안정화가 이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일하던 때여서 너무 심심해서 그냥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올리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 이거 할수 있어요?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 디자인 관련 외주보다 정말 빠르게 수익 창출이 됐고 저는 처음부터 편집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앞서 말씀드린 뭐 아주 싸게 시작해서 가격을 확 올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진 않았는데 뭐저 같은 특이 케이스가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편집자 구하는 사이트들도 진짜 많거든요 순고에서도 영상 편지 구할 수 있고요 편집몬, 크몽 정말 이런 편집자만 구하는 구인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좀 꿀팁을 드리자면 되게 MCN사나 대행사에서 연예인 영상 편집해줄 편집자를 구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열정페이라서 현타가 오실 수도 있지만 연예인 영상 편집 포트폴리오가 생기고 나면 이제 나중에 크몽이나 다른 재능판매 사이트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거나 내 단가를 높이는 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플랫폼에서 열정 페이로 조금 낮게 시작을 했다가 포트폴리오를 쌓으면서 이제 실력을 쌓고 조금 더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도 저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채널 크기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튜브로 수익을 얻느냐. 이거는 되게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방대한 양이라서 오늘 같이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영상에서 다 풀기는 어렵지만 이게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대로 소속사 전속 계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속을 하게 되면은 뭐가 안 좋냐면 저희처럼 이제 성장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내가 진짜 어떤 브랜드랑 협업을 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전부 100이면 100 거의 다 후회했어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파트너 계약을 하시는 건 진짜 다 추천드려요 저는 실제로 전속 계약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한 뒤로는 정말 많은 mcn사와 파트너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 매니저 님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광고나 브랜드랑 비즈니스 연계해주는 제안 메일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100% 할 필요도 없고 다른 브랜드에서 직접 컨택이 오는 것들도 이 소속사랑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는 제안들도 다 체크를 할수 있고 거기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날것 같은 제품들을 다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쏟아내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렇게 시야가 확 터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브랜드와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할수 있는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꿀튜브, 젠페이스, 유하, 유커넥, 뭐 포크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소액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되게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가입을 해 두시고 진행하고 싶은 것들만 속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게 조그만 채널이라도 수익 창출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해보자면 스마트 스토어 이게 제가 실제로 수익 창출에 성공했던 수익원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쉽 시간도 안 되고 사이드 잡으러 하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유명한 그 김머신님 유튜브 신사임당님 유튜브 한 번만 쫙 정주행을 하시고 이제 크몽에 가시면은 이런 스마트스토어 해외에 구매된 관련 전자책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2만원 3만원도 안 하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 사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키워드 잡는 방법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는 방법 어디서 물건을 떼우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만원 2만원 투자한 걸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진 진사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해외 구매대행도 했었고 스마트 스토어도 했었는데 다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뭐그 외에는 뭐 전자책을 쓰시는 방법도 있겠고 뭐 내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게 엑셀 업무다 하시면 엑셀 폼을 만들어서 엑셀 폼을 파셔도 돼요 진짜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정말 하루 나를 잡고 내가 뭘팔수있을까 정말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예 다른 걸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흥미가 있는 거는 그냥 배우셔서 해도 돼요 저도 지금 사용하는 툴이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 포토샵 이 정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네 가지 전부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제 전공도 아니었고 다 유튜브에서 그냥 배웠던 거였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배워도 여러분 저처럼 다 이렇게 수익 창출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클래스 유튜브 채널도 너무너무 잘돼 있고 뭐 비대면으로 집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플랫폼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 있는 거 그냥 배우고 한번 팔아보세요. 정말 생각보다 이게 된다고 싶을 정도로 수익 창출이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정말 빵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실행력이 다고 하면은 반 이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쉬운 것부터 도전을 해보세요. 뭐만 원이라도 수익 창출이 되면은 자신감이 탁 생기거든요. 이걸 성공하면 다음 것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 것도 성공하면은 다다음 건더 쉬워지게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가장 맞고 효율이 좋은 그런 사이드 잡을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면 연봉을 뛰어넘는 추가 소득을 넘어서 아예 회사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진짜 팩폭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명도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시작이 반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는 뭐가 궁금하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